또 어려운 일을 시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오래 씹어 먹어야 한다고 정신없이 살면서 밥도 제대로 차려 먹기 힘든데 어떻게 오래 씹어 먹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오래 씹어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좋을까요? 건강 관련 각종 매스컴에서 오래 씹는 것이 좋다고 하도 방송에서 좋은 건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마음의 여유가 없어 그렇게 못할 뿐입니다 요즘은 아이들까지 오래 씹어 먹지 않아 치아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요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실한 동기나 이유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굳은 결심을 했다면 오래 씹어 먹어야 합니다. 한입에 20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습관의 문제입니다. 의식적으로 반복되는 행위가 습관이라는 무의식의 영역으로 재설정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3주입니다. 우리뇌는 불편함과 편안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반복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집중할 따름입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면 먹는 양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최소라도 마음껏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래 씹는 식습관이 몸에 배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래 씹고 싶어도 음식이 오래 씹히지 않습니다 피자 가게에 샐러드 바를 가든지 뷔페에 채소 코너를 가든지 채소 위에 드레싱이나 오일을 뿌려 먹거나 버터로 데친 후 제공되기 때문에 몇번 씹지도 않고 목으로 잘 넘어가게 됩니다 채소를 먹고 있으니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소를 먹어 얻는 이점은 모두 잃어버리고 채소는 단지 버터나 지방을 옮겨주는 이동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실 염소도 아니고 뻣뻣하고 거친 식감을 오래도록 씹는 행위만큼 귀찮은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음식이 제공되는 음식점이라면 두번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결심했다면 그식점에 가야 합니다. 오래 씹어 좋은 점은 다들 익히 알고 계십니다. 실천의 문제일 뿐입니다. 다이어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점은 셀수 없이 많겠지만 여섯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음. 첫째, 가장 큰 이점은 포만감을 강하게 줍니다. 당근이나 오이를 씹어 먹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아삭아삭합니다. 배가 가득 차오르는 느낌이 용솟음칩니다 저만 그런가요? 난감하네. 가뜩이나 적게 먹어야 하는데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면 이렇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장에서 내보내는 포만감의 신호보다 뇌에 있는 포만중추에서 내보내는 신호가 20분 늦게 발생한다는 시간차 때문입니다. 밥 먹다가 고기가 덜 구워져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다 고기가 다시 구워져 나왔을 때 숟가락을 다시 들기 힘듭니다. 둘째, 오래 씹으면 뒷머리에 있는 뇌하수체를 자극합니다. 오이와 당근을 계속해서 씹습니다 너무 세게 씹어서 입안에서의 진동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낮에 만들어진 다음 밤에 잠든 후 2시간부터 활성화됩니다 성장기 아이들이 꼭꼭 씹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면서 키가 큽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밤에 잠든 후 2시간이 지나면 혈액을 타고 복부로 갑니다 복부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자면서 살이 빠집니다 셋째 오래 씹으면 씹는 동안 뇌 앞부분에서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세로토닌이 만들어집니다. 자, 오이와 당근을 오래 씹었더니 턱이 아파서 방울토마토를 먹습니다. 달지 않은 방울토마토를 먹어야 합니다. 요즘 나오는 대추 방울토마토처럼 당도가 높은 것은 안됩니다. 오리지널 방울토마토로 두 개를 입안에 넣고 씹습니다. 입안에서 잘게 부서지면서 액즙이 나와 죽이 됐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입니다. 그 전에 몇번 씹고 삼켰는데 오래 씹다 보니 싱싱한 맛이 오래갑니다. 그런데 왠지 마음이 급하지 않습니다. 계속 씹어야 한다는 것에만 집중하다보니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데 하루에 만들어지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수면유도 신경전달물질인 멜라토닌을 만드는 재료로 쓰입니다. 잠을 깊게 잘잘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영상 중에 기초대사량편에서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화면 우측 에 나타나는 카드를 클릭하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위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기능성 소화불량도 예방하고 기초대사량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씹어먹으면서 식후 더부룩한 속이 많이 좋아집니다. 다섯째, 오래 씹어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다보면 주로 단백질과 지방, 채소 위주로 식단이 구성됩니다. 식탁에서 탄수화물 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고기를 구워 소금 후추간을 한 다음에 상추와 깻잎으로 싸서 입안에 넣습니다. 너무 많이 썼는지 양볼이 튀어나옵니다. 어기적 어기적 씹어 먹습니다. 금방 목으로 넘기고 싶어도 고기가 질겨서 계속 씹게 됩니다. 소금 후추간에 찍어 먹어서 그런지 고기향이 좋습니다. 여섯째, 씹을 때눈 감고 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씹으면서 눈으로는 음식을 바라보고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럼 음식의 이미지와 냄새가 포만감이 빨리 찾아오도록 도와줍니다. 이번에는 피망과 브로콜리를 먹습니다 오래 씹으면서 눈앞에 있는 오이와 당근을 보고 아까 먹은 방울토마토를 봅니다 별로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냄새는 거의 안 나지만 보는 것만으로 배가 부릅니다 저만 그럴까요? 난감하네.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이어트할 때 오래 씹어야 살이 잘 빠지는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열심히 씹어 주시면 됩니다 오래 씹는 사람치고 성격 급한 사람 없습니다 스트레스 덜 받게 되고 받은 스트레스도 씹어먹는 행위를 통해 일정 부분을 해소됩니다. 흔히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을 그 사람 뒤에서 오이와 당근을 먹을 때처럼 합니다. 입을 많이 움직였더니 기분이 좀 나아지고 마음이 안정이 찾아옵니다. 다이어트하면서 시간과 비용에 민감해 살을 빨리 빼고자 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음이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녹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비록 어느 데 시간이 걸렸지만 빨리 녹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생리와 심리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살찌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살 빼는 데 걸리는 시간을 힘들지 않게 줄일 수 있고 아름답고 건강한 생활의 기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결심이 섰다면 절실한 동기나 이유를 갖고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는 진화심리학이자 대사화학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